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서울오빠고요 저 아, 아니사라고 해 고맙습니다 어, 오늘은 진짜 제 지인 중에서 볼때 가장 똑똑한 사람을 고있어 아니요 아니에요? 아니요 더 똑똑한 사람 있어 내 주변 중에 아, 지인 중에 나 몰라요 <웃음> 한국에서 고려대학교 박사과장을 하고 있고 맞아요 삼년 박사 삼학년 삼년 삼학년 박사 아 가지고 석사는 아니, 어디서 석사는 대만에 음. 졸업했어 아 대만에서, 졸업하고? 대만에서 졸업했어 누나가 음 한국을 처음에 알게 된 계기가 음. 음악 때문이라고냐 드라마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음악 아니고 드라마 음악 아니야 드라마 드라마부터 아, 드라마부터 시작을 시작. 해가지고 한국 음악을 듣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뭔가 OST 그거 있잖아요 OST OST 드라마 OST 그때 처음 알게 된 장면이 그 있었지요? 아, 가을 동화 초등학교 누나 초등학교 때면은, 아, 때? 네. 초등학교 누나 초등학교 때면 킹료날때 유치원 때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<웃음> 처음에 드라마를 보고 그 다음에는 누나가 얘기했던 <웃음> 음. 음악 중에도 누나 아이돌 있잖아 맞아, 스누아 그냥 지금 아마 10년, 11년 음. 됐어 팬이 현진이 지금 1 1년 됐다고? 1 2년1 1년1 2년1 10년1 1 10 b i l l i o 10 billion. 10 b i l l 10있 i 10년1 10 b i l l i 이 n 10 billion. 10 b i l l 10 10 10 그 팬분들이 다 같이 어. 얘기하고 팬픽도 있어. 팬픽도, 팬픽도, 팬픽도 팬픽 있어, 있어. 팬픽 안안했나안 했어. 안, 안 했어 그거 팬픽. 제가 아니 진짜. 진짜 안야 <웃음> 진짜 안 했어. 진짜 안 했어. 신화도 해서 안 언제부터 했어? 팬픽은? 팬픽 안 했어. <웃음> 신화를 되게 좋아하잖아. 내가 알기로는 네. 신화의 팬클럽 이름이 신화창조. 네, 신화창조를 활동을 하잖아. 그 사람들을 한국에서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? 많이 봤어. 많이 봤어. 응,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. 한국 사람들? 아니요, 필리핀 사람들이 그 싱아풀 응. 친구도 있고 태국, 베트남, 어? 음, 미국도 있어. 미국도 있어? 미국도 있어. 아 그럼 한국에 와가지고 다 만났어 아, 그 사람들? 아마 콘서트 보고 있는 사람들만 아. 만났어. 뭐해 만나면? 그냥 같이 콘서트 보고. 어. 그리고 시노아 컴퍼니도 가고 있어. 거기도 가고? 거기도 가고, 아마 가끔 밥 또 같이 갔어. 아, 카페도 왜 이런 건가? 우리 오빠들이 왜 좋은지 막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거야. 우리 오빠들이 왜 좋은지. <웃음> 근데 사실은 그 신화 그때는 신화 얘기 잘안 나와. 그냥, 그냥 우리 생활. 어, 아, 근데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. 다양한 막 나라에서. 팬클럽 활동을 한다. 응. 음. 그리고 드라마랑 K-POP으로 음.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거잖아. 맞아. 근데 드라마 보면 사람들이 막다 잘생기고 막. 이쁘고 그러잖아 uh -huh. 실제로 한국에 왔을 때는 좀 달랐어? 아 어, 그런 기대 없는데 네. <웃음> 아 그런 기대 없었구나 아예. 네 없, 없어요 진짜 왜냐면 그 드라마랑 진짜 생활은 다라고 다르다는 음, 걸 알았구나 막상 오니까 나처럼 되게 평범하고 네 <웃음> <웃음> 드라마나 K-POP 이런 걸 보던 게 한국 문화나 이런 거 배우는 거는 도움이 됐어? 도움이 됐어요 많이 됐어요 언어도 드라마네 많아. 실제로 재밌어. 그 단어들을 한국 사람들이 써? 그 단어? 어그 드라마에 나오는 멘트들을. 아 그런 말틱 어, 대수는 어. 없어요. 별로 안 쓰지. 별로 안 쓰지. 그냥 밥 먹었어 밥 먹었냐고 그리고 어. 소주 한잔 할래. 소주도 한잔 할래. 아니 면 어. 라면 먹어갈래.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? 알아. 아지. 지금. 학교에서박사과정도 공부를 하고 있잖아 음. 스트레스는 어떻게? 풀어? 스트레스? 음. 신화 보고. <웃음> 신화가 나온 예능 아예능 보다 콘서트 콘서트 콘서트 가고? 콘서트 음. 가고 이벤트 r t 이 가. 아 이벤트를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많이. 음그 그때는 e 백 t 있 o n 음악 방송? 어 o 갔어. 신 r 에서 응. 음.